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대전에 위치한 빌라 하나를 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음, 금매물로 나온 매물인데요. 눈여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분양평수 24평형 어,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3,500만원에 나와있는 매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태 아주 어, 양호하고 어, 신축된 지한 3년 만 3년 경과된 매물로서 어,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가격도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에, 방 3개 욕실 2개 큰 거실 하나 그 다음에 베란다가 딸려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도 안되는 금액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 투자 금액은 6억 3천 아, 6억 아, 죄송합니다 6천 3백만원이면 입주가 아,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판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예, 부동산 내역입니다. 아, 매매가 1억3 5 0 0만원 중공연도는 어, 19년 4월 3일날 어, 중공된 물건으로서 약만 3년 된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유면적은 어, 63.56제곱미터로서 19.23평이 되겠습니다. 공용면적은 이제 각 층별 엘리베이터 및 예, 계단실이 4.185평이 예, 예, 포함된 예,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지권은 이제 소유권 대지권으로서 15.2평의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어, 1층 포함해서 5층 건물로서 1층은 이제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실로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세대 층별로 어, 두 세대씩 총 8세대 입주에 있어서 주차 총 8대 될수 있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약 15인승 대형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은 도시가스로 보시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1층 필리티구조고요 주차장으로 1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입니다. 8m 미만의 이제 각지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어, 현재 대출금액은 7200만원 이고 어, 인수금액은 6300만원이면 출입주 어, 가능한 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3년 된 매물로 주변에 오월드 및부문상 공원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뷰, 음, 야경은 정말 환선적이라고할수 있는 매물입니다. 또한 이제 옥상을 전용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메리트가 있는 어,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양가는 한 1억 6,500에 분양이 된 매물인데 어, 현재 매물은 1억 3,500만원에 어, 아주 급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시설 상태도 너무나 양호한 매물입니다. 한번 끝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 영상을 한번 연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중구 대전 중구 산성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이 빌라인데요 어, 빌라 25평이 아주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네, 중국년도는 19년도 4월 3일 날 중국 만 3년 된 매물이고요 음, 매매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예, 평수는 24평인데, 아, 매매가 1억 3,500. 어, 아주 금매물로 나온 매물이라서, 어, 제가 만사 제치고 이곳에 어,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1층에는 필로티 필리, 구조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필루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음. 각 층별로 두 세대씩, 두 세대씩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세대인데, 주차 1층은 이제 주차장 플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주차 여덟 대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5층인데, 아주 5층 베란다도 이제 다른 층과 달리 베란다도 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5층을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층에 왔는데 해당 호수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사 평 채권은 아주 평수가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앞에 보이는 코지 네, 이제 베란다 모습이 되겠고 어, 남향입니다 베란다 기준으로 해서 어, 남향 5층이라서 겨울철에 햇볕 들고 하는 일조량에는 아주 문제가 없고 하늘도 잘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거실 모습이고요. 음 어,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안방이 되, 되겠습니다 안방.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도 창에 날지간이 잘 어, 설치가 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음. 안방에 딸린 욕실을 보겠습니다 음. 주방 모습이 되겠고요. 주방. 냉장고를 이쪽에 놓을 수 있는 구조고 어, 닥터하고 어, 빌트인 네, 아,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이 놓을 수 있는 수납장이 되겠고요. 어, 두번째 방 모습입니다. 대 뷰가 방에서도 잘 보이게 되겠고 어, 다른 방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세번째 방인데 안방 다음에 어, 세번째 방 여기도 에 뷰가 대전시 뷰가 잘 보이는 어, 방이 되겠습니다. 자 주방 사이즈 쪽으로 이제 베란다 나가는 출입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 아주 뷰가 일품입니다. 아, 저녁에 예, 야경도 아주 멋있고요. 지금은 낮한 오후 4시가 좀 넘었는데 베란다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에 거리 게임 없고탁 트인 조망이 아주 이 집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쪽 음, 주방 쪽으로는 대전시 조경이 잘 보이고 베란다가 위치에 있어서 빨래도 잘 말릴 수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아, 대전중구 다세대주택이고요 네, 평소는 24평형입니다. 분양평소 24평이고, 준공년도는 어, 19년 4월 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3년째 들어가있고요 도배도 싹 깔끔하게 다시 해서 어, 손볼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매매가 1억 3,500. 어, 이 분양가가 한, 제가 알기로는 1억 6,500, 1억 7,000 정도 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매물로 나온 매물이라서 아주 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출 금액은 실체권에 7,200 정도. ...가 있고요. 채권채고액은 8,640만원 정도의 어, 전부 고창군 수산화협동조합에서 세정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승부하셔도 되고 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심사를 받은 후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투자금은 대출을 끼고 사신다면 6,300만원 정도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음, 대출이율 연 6%로 계산해도 월 36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음, 각 층별로 2세대씩 들어있어서 어, 1층은 필러티 구조, 2층 3층 4층 5층에서 총 8세대 예, 들어와 있는 다세대 빌라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19.23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실, 1층 주차 면적 등 이제 고려해서 공용 부분을 포함하면은 분양평수는 24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5층 단독의 베란다도 있고 또 6층의 옥상을 혼자 단독으로 쓸수 있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탑층이라서 좋은 점이 있네요. 그래서 양쪽으로 어 각각 세대별로 옥상을 따로따로서 쓸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웃음> 네. 이제 테이블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이 공간은 5층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으로 아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전시 전경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중구 삼성동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뒤쪽으로 어, 빌라 뒤쪽으로 어, 보이는 부분이 어, 좀, 어, 산이 나서서 사람 보이는데 보문 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 아주 괜찮습니다 이상 부동산마켓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